안녕하세요. 참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아파트는 언제쯤 내릴까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아파트가 언제쯤 내릴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누누 얘기했듯이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공급 시기가 1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구축부터 분양되는 아파트까지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아파트 매매가 많이 된 이유가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대구 자체의 주택 들이나 오래된 아파트 주택들이 대구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1위 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 하려는 뭐 심리에서부터 그리고 신규로 계속 공급되는 아파트 그냥 매물까지 워낙 공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 위주로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에서도 들으거고 마찬가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공급에는 항상 장사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 거고 사실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10년 전보다 2배 3배의 공급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계자 얘기들을 들어보면 일단 지금 할인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한 일이란 다른을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할인을 할 때도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할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쉽게 차를 살때 접하는 단어들 인데요 프로모션 이란 단어를 사용해 달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브랜드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지명타가될 수도 있고 지금 발코니 확장 마찬가지 무료로 해주는 것도 생겨나고 있고요 다양한 소스들이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이나 사실 뭐 관계자들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파트 거래라도 잘되면 사실 뭐 아파트 자체에 거래량이 많다면 부동산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제 입장에서 떠나서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을 그냥 얘기 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지인들이 연락 와서 부동산 수수료가 내렸다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는 항상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일단 매도로 나온 매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깎아주면서 매도자가 내놓은 매물을 금액을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매도 입장에서만 손해를 보라고 얘기를 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상적인 수수료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항상 부동산 수수료를 낮추고 매도자가 팔려고 하는 수수료까지 같이 낮춰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박리다매가 맞습니다. 물론 상가건물이나 통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뭐2 0 3 0 5,000, 1억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발생되지만 사실 거기서도 마찬가지 매도자가 내놓은 매물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입장에서도 낮춰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 내리는 부분에서 큰 관계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드렸는 부분이고 사실상 아무래도 수수료가 높으면 좋겠지만 적게 먹고 오래가는 게 좋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아파트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현재 아파트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을뿐더러 가격도 내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번대구 북구대현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이모 씨는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을 지난 8월 이전 실거래가 수준인 5억 6천만 원에 내놨는데 전혀 매수 문의가 없었다 10월 초에 호가를 2천만 원 낮추고 나서야 겨우 한 사람이 집을 보러 왔다 이 씨는 며칠 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지만 매매 의사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 이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호가를 5천만 원씩 내린 매물도 있어 매물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추가 가격 조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샵2 대구 중구 남산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도 여녀의 내년 학교 입학을 위해 수성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김씨는 작년 가격 기준으로 집을 내놨는데 두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추가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조차 없다면서 작년에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던 아파트인데 올해는 실거래가 한 건도 없다. 6억 원 후반의 매물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주거지를 옮기려는 집주인들은 기존 집을 못 팔아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기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자 새 아파트에 급하게 입주해야 하는 입주자들의 경우 호가를 수천만 원 낮춰 급매물초급매물로 속속 내놓고 일. 이에 작년 말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집이 안 팔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구 남산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입중 중인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의 경우 새집에 살고 싶어도 살던 집이 안 팔려 어쩔 수 없다고 전세를 준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있다고 전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요즘 집포로 오는 사람은 신혼부부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색돼 있다. 실제 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도 반토막았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628건으로 전년 동기 3,669건에 비해 무려 55.4%나 줄었다. 박주희역 아파트 매매 시장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강한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면서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 관심을 모은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거래 건수는 반토막났고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등으로 매수 심리마저 꺾이면서 매물도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구 지역 아파트 매물은 2 4,665건으로 두달전2 1,991건에 비해 12.1%나 늘었다. 중구 서성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은 전 월세는 그나마 거래가 있지만 매매 거래는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거래 가뭄 속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값이 소폭 하락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조사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10월 11일 동구와 남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각각 마이너스 0.01% 내렸다. 동구는 지난 9월 첫째 주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0.01%를 기록한 이후 다시 마이너스를 찍었고 남구의 경우 1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처럼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 및 힘겨루기 장세가 이뤄지는 요인으로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과 강한 대출 규제 여파 세금 문제를 들고 있다. 매수자들은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있는 데다 출규제가 겹치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매도자들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겹쳐지면서 싸게 팔수 없거나 이미 집값 급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있어 가격을 낮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는 것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이익을 본 집주인은 버티는 것이고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매수자들은 원하는 가격이 나오기 전까지 안 움직이려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올해 1차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여경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 풍부한 유동성 등이 매매 가격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고 인플레 우려 속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하지만 기본은 수급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둔화됐고 거래 관망 국면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가격도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분석했다.